자, 이제 저는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배 안에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한 아,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3시간 동안 저희는 우등 속에서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울릉도에 그렇습니다. 저가 타고 온 배는 조고올려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아니 현웅이 어디 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QT들 네. 더잘저자요 네. 깨수 났어. 깨수 났어. 아, 누 깨우쳐 왔 어, 조 영철 요 씨? 예, 어. 어, 철 씨?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악수를 왜벌 거야? 아, 그만 좀 해. 또자 <웃음> <자, 목도에> 또. 이 이런 곳에 거리 하고 있 그러면 이 도착하는데 좀 힘들겠어요. 불를한 다섯 번한것 같은데, 그죠?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나가. 아, 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내리니까 조금 괜찮아졌는데, 갈 데가 없죠. 아, 그 사정? 그때 칼리바라서터 머리 멀미한 거가 더 힘들었어, 이게. 아, 있나요? 이거는 진짜, 진짜 죽을 것았어요 진짜. 세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선배님들 나 몰라라고 주무시고. 이렇게. <웃음> 어 외로웠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다고 돌멸도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괜찮니라는 말 한마디가 저한테 괜찮니. 나 민들었을봐 저을못찾었어요 <웃음> 자, 한현민 민이 어우 잘생기지, 한현민이 백보뱅이 자, 몇년 만에 찾아오는 거죠 울릉도?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3년 만다, 요 3년 만이에요, 3년 네. 만 아, 울릉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 울릉도 자,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인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야 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잘했고 지금 저희 정리룩이 있는데요. 어 진욱이. 여기가 서 샌드위치 되실래요? 샌드위치. 설이도 한마디 해. 리 안녕하세요. 몇년 만에 찾아오는 거야? 네? 몇년 만에 오는 거야? 저한몇 개월 만에 오는 거어몇 개월 같습니다. 만에? 어, 어이. 어 네. 다섯 번 한. 몰미남입니다. 어, 멀미남. 뭘 멀. 미남. 뭘. 미남. <웃음> 어, 미남인데? 멀미남. 멀미남. <웃음> 자, 이제 폭례 폭포로 올라가고 있어요. 폭례 폭포. 자, 천연 에어컨을 느껴보러 갑니다. 천연이야코 얼마나 초... 시원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바람 되게 시원해. 상당히 시원하고요. 이야 어. 어둡습니다. 동물에 이렇게 되어있네. 엄청 어두워요. 아, 가짜돌이에요. 아, 진짜 돌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돌이 아닙니다. 이거 아. 아. 아, 여기는 북내 폭포입니다. 북내 폭포. 북내 폭포에. 북성에서그 아저씨가 맞은데. 르겠네 북내 폭포 오래 걸리진 않았고 1 시간 정도 걸어 올린 것 같은데. 이 예쁘네요. 저아에서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아, 어떤 노을 듣고 있나요? 어. 아 컴백 다운 듣고 있습니다. I don't ever w a n n a come back down. 자 여기가 우리 졸탄. 졸탄쇼. 이 정도에서 처음 하는 졸탄쇼 동영장입니다. 아 어, 멋있죠? 웅장합니다. 일단은 와요한 네. 번에만 내가 여기서 한번 볼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 어, 여기서. 여기서 만나요? 여기. 공연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음, 넓은 장민엄청나이죠 공연장 졸 쇼. 물론급 은민분들에게 재밌는 코미디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많이 시키지 마두 번째 또난관이는 난관. 만 오케이. 야 많이 넣었 저음은 작게 벌려 고음 크게 벌려. 어, 저음은 크게 벌면안 아. 돼. 김 아저 괜찮아. 아저 그만 봐 레준이 그인기적아 이만해. 긴 가. 하. 이게 어더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완전히 안될 수는 없어서. 아. 아긴 미. 자, 방금 레슨 받았기 때문에. 자, 방금 레슨 받으러요 노래 끝났나 이제 받 버기비 가. <웃음> <웃음> 야이 새끼, 새저는 <웃음> 계속 연습을 해서 최고 노, 좋아진 모습을 보여니다 <웃음> <웃음> <안 들었네. 웃음>